기니 사람, 노르웨이 사람, 독일 사람, 덴마크 사람, 루마니아 사람, 모로코 사람, 멕시코 사람, 벨기에 사람, 브라질 사람, 세네갈 사람, 스위스 사람, 알제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캐나다 사람 토고 사람 튀니지 사람 포르투갈 사람 한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댓글에 써 보세요. 여러분 댓글에 써 보세요.